자고 가면 어, 이 조심하세요. 아이고, 이 자미, 이러크리 비크리, 비크리, 비크리, 비크리, 비크리, 비크리, 비크리, 비크리, 미끄럽습니다. 비미끄러크리 비크리, 비크리, 이크리 비크리, 시크